천일입니다 음, 점심시간인데 어, 오늘 화요일 어, 6월 8일 점심시간입니다 집앞에 <웃음> 상수도 뭐 배관 그 공사한다고 노후배관 교환교환공사에요 그, 아주 그냥 오늘 집앞 친을 집앞에 사거리에 사거리 조하만 사거리인데 거기에 이제 메인 그 관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방으로 걸러지는 그 공사부터 한다고 좀 난리인데 아침 내내 아이고 그래서 좀 손을 지금 피신 가려고 오전에 대충 뭐볼 일이 있어가지고 대충 일을 봐놓고 지금 피신 가려고 준비, 준비 끝냈습니다. 피신 가기 전에 지금 점시가 열두 시가 다돼가니까 다들 지금 밥 먹으러 간다고. 그래서 지금 조용해요. 완전히 그냥 쥐죽었어. 아유, 그래, 막 우당탕탕 거리가 파고 지랄 이행망 떠나고 그런 어떻게 하근데 깨끗한 수돗물, 뭐 좋은 수돗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손을 현수막 걸어놓고 이렇게 공사하는데 봐줘야지 뭐. <웃음> 어제 그 영상에 그 말소리가 좀 작게 들어갔다고. 근데 천리이만도좀 뭐 작게 들어갔어요. 예, 폰을 이번 이제 떨어놓고 이렇게 그 외부 마이크를 안 쓰고 자체 마이크를 쓰다 보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외부 마이크를 요 외부 마이크를 음, 한번 그 기존 쓰던 건데 한번 아, 걸어봤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요 뜯어 열어봐야 돼 끝나고 촬영 끝나고 열어봐야 알아요 <웃음> 어, 어제 그 천일이 그 대림전 때 만난 그 중생 이기 뒷좌석에 둘이 아 그니까 러 뒷좌석에 하나 조수석에 하나 남자 둘이 탔는데 뒷좌석에 앉은 남자가 이, 자기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누구누구야나 종교를 좀 가질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어니 <웃음> 집에 집을 음? 할거 지가 종교 가질려면가지면 되지 물긴 뭐, 뭐 물어봐 그죠? 붙더라고. 어, 그래서 천일이 그 얘기를 듣다가, <웃음> 천일이 또 가만히 있었을 거 없잖아요. 한마디 걸들었어요 아, 종교, 그러니까 무슨 종교를 갔든, 응? 다 좋다.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시냐 했데 한번 얘기해, 얘기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 뭐, 얘기해주래. 그, <웃음> 천일이 그랬어요. 조상님을 믿더라. 응? 조상님, 뭐, 볼 것도 없어요. 조상님을 믿더라 그랬어요.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응? 노자님 다 좋다. 다 좋은데, 마음에 다 좋다.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것은 응? 조상님을 믿더라 그랬어요. 조상님이 최고예요. 조상님. 이천일이야 하늘을 믿고 옥황선지님을 따르고 만신령님, 만신명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입니다. 이천일이야 물론 당연히 조상님도 위하죠. 그렇지만 그 중생은 그 중생은 자기 조상 위에 하늘을 얘기하고 옥황상제를 얘기하고 신령님을 얘기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 못알아 들을 것 같아. 당근 못 알아들어요. 당근 못 알아들어. 응? 뭐 어떻게요? 그럼 그사람한테 부처님 설법, 부처님 진리를 설법할게? 아니잖아. 예수님의 그 뭐야 그 저기 그 뭐야 그 말씀을 갖다가 전해줄게요. 안 되잖아. 제일 좋은 거 봐. 조상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조상님의 데몬티어. 응? 그러면 천지 그 얘기였어요. 예수님 부처님, 응? 예수님 부처님. 누구도 당신한테 복안 준다. 응? 당신한테 복안 줘. 당신 조상님 같으면. 조상님은 다르다. 응? 내 자손이니까 미혼하고 오니까 미혼하고 오나 커트라인 커트라인에만 들면 푹된 말로 싸가지만 좀 있으면 조상님은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조상님 믿으라게 조상님 믿더라. 그게 최고예요, 그게. 응? 그게 그래. 조상님을 믿고 그럼못 듣죠? 조상님을 믿는 방법이 뭐냐? 뭐 간단해요. 간단해. 뭐? 쯧. 찾아가지 않네. 죄사. 잘 지내고. 어디 가서 자기 조상님 욕된육보이는 짓거리를 안하면 돼요. 육보인 짓거리. 그러면 돼요. 만약에 이가 이가다, 김가다, 뭐 김이 박 성씨들 얘기했을 때 자기 조상님들 욕보이는 짓거리만 하면 된다 아, 저 새끼 말이야 어디 김 간디 어디 이신디 어디 박신디 저 새끼 개싸가지요. 아우 저는 무새끼는 말이야. 이, 이런 얘기를 안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 아세요? 조상님을 조상님을 제일 위하는 중생은 있잖아요. 응? 중생 역설적으로 절대로 어디가 나쁜 짓안 해. 제일 위하는 알거든. 조상님을 위하는 심성과 품성 내지는 자기 자손 자기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손이 어떻게 될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허투로함부로얘기하를안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조상님들 막 위안은 응? 물론 반면에 자기 집안 재산나뭐 이런거 열심히 잘 챙기고 하면서도 뭐가 있냐면은 괜히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속된 말로 엑스도 그러면서 응? 막 동기간에 파탄내키는 큰 양반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잘못된 조상을 위한 방법이고 그거는 만에 하나에 만에 만에 하나 만 분의 일 정말로 만 분의 일은 뭐하다 열에 안하고 열에 안하고 정말로 정말로는 조상을 위한는 조상을 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있거든 요 있죠? 내 자손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뭐예요? 내가 잘 살아야 되거든 어디가 헛질할만 하고 살아가고 자기 자식이 잘 살아줘? 괜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조상을 위한는 조상 조상을 위하는 조상을 위하는 자손치고, 못된 자손이 없고, 안 되는 자손이 없어요. 응? 안 되는. 절에 가거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거나, 예수님 위한 사람 치고 그런 사람 치고 안 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조상님을 위하는 사람치고는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아셨죠? 이종교, 그러니까 니종교 내종교, 저종교, 개종교 할거 없이 뭐탕풍틀어가지고 제일 좋은 종교는 뭐예요? 부모 종교예요, 부모 종교, 조상 종교, 조상교, 응? 조상교예요, 조상교, 조상님을 믿으세요, 조상님을 따르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요? 자다가 꿈에 꿈에라도현신하셔가지고 알아요? 너또 복권 알려줄지 부른다고 한번 살아보셔 이렇게, 알았죠? 자 명심들 하세요. 괜니 뭐, 여기 끼고, 저기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할거 없어요. 응? 이두저도 아니면은, 조상님만 주워라, 자꾸 빌어. 응? 그게 최고요. 응? 그럼 뭐, 한번 빈다고, 금세 조상님들이, 아이고내 자손 내가 도와줄게. 아, 웃기는 빤스그거리 하지 말고. 응? 그런 거 아셨죠? 조상님을 믿으세요. 조상님이 덤보 아안 해요. 덤보 안. 조상님들 그 조상님들 서열과 내력을 보면 있잖아요. 조상님들 중에도 각자 당신들 역할이 다 있어요. 근데 늘 연예계 천일계잖아요. 삼신할머니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데리고 가는 끌고 가는 조상님도 계시고 다 있어요. 아셨죠? 명심들 하시고 아주 조용하시는데 천일이 영상 찍고 올리고 도망갈 거예요. 가서 아유 어디 어디 가서 저, 저 어디 지금 어디로 갈까? 갈때가마 바탕이 떠오르는 데가 없는데, 지금 계룡산 쪽으로 날아갈까 저까지 싶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오늘 어, 음력으로는 4월 아, 5일, 음, 4월 27일 병수리 화요일이고, 양으로 6월 7일입니다. 아, 6월 8일, 자, <웃음> 문 얘기했네. 어제 겠네 오늘 6월 8일, 아, 정해일 28일입니다. 음. 조상님, 믿으세요. 각자 조상님들. 당신들이 안 챙겨줘가지고, 빌빌 싸는겨. 잘 챙겨줘봐. 조상님들. 우리 그, 어우, 리 아버지, 엄마, 다 예, 예,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래봐. 잘하신다고. 아셨죠? 할아버지, 할머니 죽어라, 자꾸 빌어요. 응? 그럼 도와준다고. 오늘은 여기까지. 아, 저기, 쓰글놈이 쉽끼들 저기, 포크라이나 밥차 먹으러 안갔나 이렇게, 하나 잉이거리고 오네. 아이씨. 오늘 여기까지 끝. 자 오늘 여기까지 끝입니다 여기 야 이거 안나와 이거 아까 잘 못갔네 자 여기까지 들어가세요